I went to tell her she could say if she ever needed life to run a n y t h i 내가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, 우린 만나지 않았을 거고, 우린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 거야. 그럼 우린 이렇게 살지 않아서 후회한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언제나 후회의 연속이거늘 생각해보면 나보다 룸메이트가 더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큰 미래를 그려주고 세상 모든 건다 가져다줄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로 그녀의 작은 머리에 세뇌시킨 게 나이거늘 죄가 있다면 그녀를 소유하려한 나 욕망 그 욕망으로 벌어진 지금의 대참사 세뇌당한 룸메이트나 세뇌시킨 나나 결과적으로는 쌍방과실이지만 10년이 지나고 기력도 떨어지고 고개도 숙여지고 계속 숙여지고 숙여내지고 들어올릴 힘도 없고 <웃음> 그대내 잘못이야 주말 출근길 아침 고개 숙인 남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내 것도 바라보 내가 하는 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장사할 자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몇 번을 더 말아먹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 그렇게 망했는데 또 망하겠어 망하겠지 안들러면안 되는 거고 그냥 생각해 본다 육개장과 치불고기 배고파 연예인을 봤다. 개그우먼 1호가 될순 없던가? 1년 사이에 많은 연예인들을 본다. 장윤정, 배두나, 이영애, 이 l 이 중에 내 구독자가 있다는 건 비밀이다. 이래서 내가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어. 룸메이트의 시어머니께서 택배를 보내주셨다. 웬날 만두랑 김밥만 먹으니까 다른 것도 좀 먹어봐라. 보통 집에서 올라오는 택배는 엄마의 손맛이 깃든 반찬들을 생각할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냉동 레토르 식품이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좋아 아빠 배고파 밥 해줘 내가 웬만하면 주말에 칼 잡지 않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또 김밥을 먹을 것 같다 배고프라고. 그냥 코에서 누런 단무지가 나올 것 같아 이제 뒤에서 저러고 자고 있는데 그냥 둘둘 말아서 그냥 발로 걷어 차 오랜만이다 드디어 내가 왔다 우선 양파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잘라주세요 우짜고 안입니다 파를 반으로 어슷썰기 그 다음 스팸 비틀기는 역시 공룰이죠 여기서 꿀팁 스팸통을 스팸 위에 얹어서 손에 기름이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만지거든 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만들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탑을 쌓아줍니다 깍둑썰기로 스팸을 마저 썰어준 뒤 기름 묻은 손을 씻고 계란을 하나, 두개 까줍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양파를 먼저 볶아준 뒤 대파, 스팸 같이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은 후 간장, 미림, 설탕을 넣고 볶다가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밥을 그릇에 담고 끓는 재료 위에 미리 풀어놓은 계란을 집어넣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덮습니다 준비해놓던 밥 위에 천천히 얹습니다 맛있겠죠? 떠서 같이 떠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입 아빠가 한입 해줄게 뜨거워, 뜨거워 맛있어? 맛있어? 응. <웃음>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거 같아?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거 같아? 응 사실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를 잘해? 근데 안 하는 거야? 근데 아빠가 시장에 했을 때 응. 화장이었어? 아니 직원이었지 직원이었다가 가게를 차렸지 응 그리고 망했지? 응 <웃음> 진짜, 진짜 커피집 커피집 아빠가 사려고 하는데 많이, 많이 가지고 아빠또 직원 됐잖아 그렇지 아빠 지금 직원이지 어 그래서 아빠가 응. 장사를 해볼까 하는데 주안은 어떻게 생각해? 응. 가게를 또 해보면 어떨까?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도망해 안 하는게 좋냐? 응 진짜로? 응 왜? 아빠가왜 와플이 맛있는데. 아 그래? 그냥 여기 있으라고. 응. 알았어. 맛있게 먹어. 남친이 원하는 거야. 남친. 아가 없어. 뭐라고? 안 없어. 너네 엄마가 그래서 김밥하고 만두만 싸는 거야. 어떻게 해도 맛있거든 그건. 또 김밥 먹고 싶냐? 내가 오늘 쭉 돌아보다가 진짜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? 어? 거기가 월 매출이 거의 한, 안 나와도 3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털고 간 거야, 그냥. 어? 듣고 있어? 어.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되니까 털고 나간 거지. 권리금도 없어. 근데 이제 기기 장비를 다 놓고 간 거야. 그냥 그것까지 다. 권리금이 없어. 근데 그냥 그냥 다 인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월세가 150이야. 평수는 한 13평, 14평밖에 안 되긴 해도 이제 거기 주변이 이제 회사고 어쨌든 코로나는 풀릴 거란 말이지.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온란는갈 거란 말이야. 그치? 그 자리를 이제 선점하느냐 안 하느냐.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1년간 쭉 돌아다니다 본 중에 아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. 듣고 있어? 그렇지. 그래. 근데 야, 보니까 괜찮더라고. 주변에 카페가 없어. 커피를 팔거나 와플을 팔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. 그냥 식당이다. 야 다. 옆 바로 옆은 스시집이고, 앞은 국밥집이고, 우리 집하고 멀지 않아. 어, 듣고 있어? <웃음> 듣고 있냐고. 자. 듣고 있잖아. <웃음> 꼭뭘 하자는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어떠냐 이거지. 그런 자리를 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래? 그런 그런 자리는. 정신생못 차렸냐? <웃음> 아니 아니. 그게 내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야. 지금 당장은 아닌데.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천천히 잘 공고음이 내가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덜 춥냐? <웃음> 그러니까 판팔이 <웃음>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<웃음> 그러니까 너보고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야 음... 내가 알아서 할게 돈 있냐? 돈 있냐고 <웃음> 어뭐 구하려면 구하겠지 그래서 어떤냐 아니 구하는 거 말고 돈 어? 있냐고 어, 어. 너한테 있지 <웃음> 내가 장사를 해보겠다 다시 한번 음.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 사람이 세번 망하지는 단 말이지 음. 이거 내 촉은 진짜 빛나갈 일이 없다고 니 <웃음> 네 촉은 그럼 여태까지는 다 니가 <웃음> 덜 음. 추웠구나 음. 일단은 아, 그... 옷을 다 벗어 옷을 다 벗고 잠깐 어? 밖에 나가있어 밖이 음. 얼마나 추운지 음. 음. 다시 한번 겪어 보고 음. 그다음 얘기하자. 짜이 나니까 불이 낫거. 그럼 안끄냐 에. 내가 죽어야지.